전신법요 가운데서 무심이 도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올리는 것이 무심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올리는 것만 못하다 이제 이런 말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이제 금강경에 나오지 않아요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계시는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것보다 한 분의 무심도인에게 공양올리는 것만 못하다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까닭을 알면은 이런 말들이 아참뭔 얘기가 아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모르면은 세상에 말이야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고 공양 올리라고 숱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또 다른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 할까? 그러니까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혼란스러울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 학생한테 중학교 문제를 가져다주면서 한번 풀어봐라 하니까 혼란스럽지. 고등학교 학생한테 중학교 문제를 갖다주면서 한번 풀어봐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를 들면은 그니까 이제 그 정도 안목이 열리면은 그런 것은 막 별거 없는 건데 안목이 안 열리고 늘 수준이 낮은 차원에 머물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으니까. 그 말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시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긍정의 모습을 띄면은 소화 못할 것이 없다. 바다가 되면은 일체 모든 강물의 흐름을 다 파악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헌출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되니까 아니면은 또 자기가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그것만이라도 분명히 해놓으면은 그래도 좀 낫지요. 요즘 분업화된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안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다 그게 묘한 말인데 마음이 있다고 얘기해도 안되고 없다고 얘기해도 안된다 이런 말까지도 했고 그러니까 있는 것도 맞고 없는 것도 맞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런 저런 말들을 다 소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고백비를 여의고 한마디 일러라 했을 때 상대방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사람일 것 같으면 한마디 못할 까닭도 없는 거죠. 혼출한 기운을 써서 그쪽식이죠 척결한다 이 말이요. 진여 그대로인 몸이 안으로는 목속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주관과 객관의 난임은 물론 일정한 방위와 처서도 없다. 마음이라 하는 모양이 그렇다. 또한 어떤 모양이나 자태도 없고 없고 이름도 없다. 후악들이 감히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 다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해서인데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죠. 더 초심자들은 두려움이 뭔지조차 모르니까 그렇지만 조금 발 디뎌서 어느 정도 이해가 오면 은 자기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입장들이 눈앞에 막 다가오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느껴봤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만큼은 자신감이 있어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자꾸 닥쳐온다든지 또 스쳐 지나가도 그까닭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적에 야, 이게 생사를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과연 그런 일을 해결 못 했을 적에 생사를 목전에 두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하는 어떤 입장들이 생각만 해도 고건 아찔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벗어던진 그런 어떤 입장일 것 같으면은 뭐 그런 거 저런 것들이 번갈아 오든지 또 전혀 일어나지 않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런 태도는 막상 벼랑을 보고는 물러나서 거기다가 널리 지견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견을 구하는 자는 새털처럼 많아도 정작 돌을 깨친 애는 뿔과 같이 드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불지견을 구한다든지 정지견을 눈뜨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지만 돌을 깨친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요. 문수보살은 이치에 보현보살은 행에 해당한다. 이치란 진공으로서 걸림이 없는 도리이고 행실이란 형식을 벗어난 끝없는 실천을 말한다. 근데 끝없는 실천을 말한다 이러니까 어떤 실천되어지는 모습이 살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천은 부처님 법과 이웃해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실체는 그런 불보살의 눈을 뜨지 않고서는 엿볼 수 있는 힘을 못 가져요. 이제 그런 눈을 떠야지만이 비로소 아 이것이 보현보살의 행위로구나. 그러니까 보현보살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배워서 이해한 것을 이치로 떠드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보현보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깨닫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깨닫고 난 뒤에 원망구족한 모습을 스스로 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현보살의 삶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현보살의 가르침 보현행원을 배우고 그대로 행동에 옮겨서 실천해 보려고 한다고 해서 실천되어지는 게 아니요. 그건 위선 떠는 거지. 그렇지만 보현행원을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고 행동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런 가르침이 세상에 유포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보현행원품의 어떤 입장에서 보현행자를 얘기할 적에는 육바람이를 실천한다고 해서 보현행자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배워서 이해한 육바람이를 자기꺼화해서 그렇게 행동에 옮겨서 뭔가 존경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쯤이다, 이 말이요. 말로 하자면은. 그렇지만 수준 낮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부처님 법을 능멸하나? 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놓고 지금은 그런 걸 쳐버리지? 그렇지만 수준 낮은 사람한테는 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쫓아가니까. 근데 이미 그 정도 수준을 다 능가한 힘을 가진 사람한테 그렇게 하락하는 것은, 그런, 어찌 보면 말이야. 대학교 다니는 사람한테 다시 국민학교 다니면서 새로 한번 해보시오 하는 말 하는 거랑 똑같아서 그건 있어서 될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까닭을 모른다 이 말이요. 왜 그런 지견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소화를 못해요. 그 이치를 밝힌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해야 될게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공부한 사람한테는 다 밝혀가지고. 그 까닥을 드러낼 적에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 이말이오아 우리가 이런 눈높이까지 소화할 수 있도록 입장이 달라졌구나. 그렇게 얘기 되어질 것 같은 믿음도 커지고 의연할 건데 그런 입장이 안되면 불안하다 이 말이야. 해야 되는데 하는 게 있으니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면 은 시간만 보내면 은 그렇게 막 조급할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습관처럼 해야 된다 하는데 저저가 있거든. 안하면 불안해. 관음보살은 자비를, 세지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다. 유만는 깨끗한 이름이란 뜻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성품을 두고 하는 말이고 이름은 모습의 측면에서 한 말이다. 이게 사실은 모습도 없는데 모습 없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그런 어떤 뜻을 세상에 유포하려다 보니까 이름을 빌려와서 관센 보살이니, 보현보살이니, 문수보살이니 하고 드러내지만 실로 그 이름만 그렇지 그 까닥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까닥을 알기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올바른 눈을 떠야 된다 그런 눈을 뜨지 않고서는 이치만 다룰 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가치를 알고 믿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런 얘기요 성품과 모양이 다르지 않으므로 그를 정명거사라고 한 것이다 그니까 거사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있지만 실로는 부처님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 왜? 부처님 10대 제자가 유마가사 만나서 유마가사가 지적을 했거든. 묻고 대답하는데 따라서 어떻게 공부하냐 이렇게 공부한다 하니까 그걸 공부라고 하느냐 그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하고 유마가사가 두드린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칠부의 스승이라고 하는 문수가 유마가사 병문안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서로 안부 묻고 이런저런 말을 대답하다가 문수가 자기의 어떤 경지를 얘기하니까 유마가사가 묵묵히 듣고 있었다 이 말이야. 다말 끝내고 난 뒤에 거꾸로 유마의 어떤 경지를 물으니까 침묵한 거 아니야. 근데 그까닭을 아는 문수가 칭찬을 한다 이 말이야.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걸 아니까 그걸 모르면은 나는 말 열심히 해서 대꾸 고 잘해 줬는데 당신은 말이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교외할 수도 있는 건데 저 문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유마가사의 경지를 아주 참 감탄을 하고 자기 입장하고 비춰 가지고 부처님한테 갔다 온 일을 보고 하잖아요 유마가사한테 찾아갔더니 어땠느냐 묻기도 전에 뭐 문수가 대답하겠지만 여차여, 여차여, 여차 차여 여차 이래 됐습니다. 그런 어떤 입장들을 다 드러내서 얘기하는 경우가 그 경제에 나와요. 대보사들로 상징된 의의 것들은 누구나가 다 가진 성품으로 한마음을 여의지 않으니 깨치면 곧 그대로인 것이다. 그게 성품만의 일이요. 관세음보살이든 문수보살이든 보현보살이든 유마고사든 다 성품의 현연함이다 이 말이요. 또 다른 모습이 인연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펼쳐진 것 뿐이지 그 까닭을 알면 은 수용하지만 그 까닭을 모르면 은 자꾸 구하고 정신 나간 짓단단 말이야 구하고 찾고 말고 할 것이 못돼요 그런 경지에 들어가서 수용을 하면 은 어지럽히지 않으면 은다 드러나는 건데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고 간센부살 돼야지 간센부살 만나야지 연불기도 공덕을 쌓으면 은 말이야 연피관음력으로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진다더라 그것은 그렇게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로서 시설된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드러낸 건데, 그 까닭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경의 실체를 모르니까, 그 경의 말대로 하면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지만, 아직까지 그 경을 볼수 있는 의실력, 그런 힘을 가지지 못하고, 또 그런 경을 보고, 그런 어떤 힘을 가진 선지식을 만나서 그 경의 어떤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갖지 않고 경만 싹 보고 말이야 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뜻이 그런 줄 알고 오해를 하고 그 말을 꼭 딱스럽게 믿고 의지하면서 책에 그렇게 써져 있다고 그때의 소리나 하고 앉았으니까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가 볼 적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성품의 또 다른 현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여 마음과 성품은 본래 둘이 아니지만 마음에서 한자도 마음심자에 대한 날생자 써놨어요. 마음은 그렇지만 거기서 뭔가 변화돼서 일어난 거 바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든지만들어졌든지다그속의 일이다 이 말이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보현보살도 되고 문수보살도 되고 천차만별의 보살도 되고 중생도 다 됐다. 그것들이 성품을 여의지 않고 다 그런 모습 저런 모습 띄고 있는 줄을 왜 일찍이 알지 못했느냐 깨달은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한 생각 돌이켜서 본래 성품이 여여한 줄을 분명히 확인하면은 어떤 모습이 어떻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그 속의 일인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담담하니 수용할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런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고 왜 그런 경계가 만들어졌는지 그 까닭을 알기 때문에. 수용못할 것이 없어.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자기가 뭔가 자꾸 구하던 어떤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착각을 한다 이 말이야. 자꾸 의심을 하고 이게 뭘까? 아니면 또 내가 공부를 해서 굉장한 가피를 입었구나. 관세음보살이 나와서 나한테 수기를 줬다. 굉장한 일이다. 관세음보살 우해야지 아, 지가 본래 관세음보살인지 모르고 말이야. 관세무사를 왜 해야지 하고 돌아다니니까 착하고 그러고 c c 비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심을 놔두고 또 그렇게 분별되어진 것들이 천차만별로 자기 각각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지럽혀진단말이요 그러니까 물들지 않을래야 물들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물에 오래 잠겨가지고 세월을 보내다가 그래도 다양스럽게 불법 만나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다 선지식들이 소화를 하고 깨달음을 눈 열고 또 다른 사람한테 속지 말라고 안내를 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거요. 한 생각 돌이켜서 다 꿈속의 일인 줄 알면은 분명한 건데 꿈을 꾸면서도 이게 꿈속의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구별 못한다 이 말이야. 일체 모든 중생이나 불보살이 똑같이 지니고 있는 그 성품을 딱 봤을 적에 다른 건 없다 뭘또 깨닫고 말고 할 것이 있다고 허망한 짓 하느냐 찾고 구하지 말아라 그래도 관센보살 하라고 안 했습니까 관센보살 하니까 그래도 관센보살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고 나도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편안하고 아 그래 그럼 관센보살 해라 네 근기가 그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해락 해야지 국민학교 수준 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인정해 줄수 있나 지가 그렇다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 편안하면 됐지. 또 그렇게 편안한데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그쯤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높은 얘기 해줘도 소화가 안 되고 이상한 생각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니까 그래 인정을 해주고 거기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그막 빠뜨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입장을 수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짐짓 인정을 해주고 관세음보살 하시오. 관세음보살를쫄장하니까 경계가 만들어지고 무슨 변화가 수용되니까 관세음보살를 많이 오랫동안 부르니까 어떤 변화가 없디까? 이런 변화가 없디까? 이런 변화도 오고? 예, 그런 변화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습니까 나도 해봐서 알지요. 이미 다 겪어봤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하고 요렇게 해보시오. 이제 이렇게 인도한다 이 말이야 좋은 사람 만나면은 근데 안 좋은 사람 만나면은 지 멋대로 하든지 또 지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은 또관음보살 해보라 하면서 나는 관음보살 하니까 지금 이런데 와가 있으니까 니도 관음보살 하면 이 정도 오니까 한번 해봐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또관음보살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나 눈밝은 사람이 볼 적에는 참 어리석은 놈이 또 어리석은 짓 하는구나 관세음보살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왜하락 했는지 그까닭을 알면 집착 안할 긴데 저는 그까닭을 모르니까 관세음보살한테 들고 매달리고 집착해가지고 정신나간 짓 하는구나. 한 생각 돌이켜서 성품을 보면 된다 했는데 그래서 견성해라. 견성이 곧 성불이다. 이 얘기 한 거요. 탁 보는 순간에 일체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걸 봤어. 그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거요. 그러고서 착하게 행동하고, 나쁜 행동하지 말고, 남해코지 하지 말고, 남 도와가면서 열심히 잘살수 있는 마음 바탕을 열고 쓰십시오.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마음을 쓰고 사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다 연피간협력으로 아니면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문수보살의 지혜로 다 전환돼서 자기한테든 남한테든 이로움을 준다 이 말이오 이 얘기가 말로는 그렇게 전환시킨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래 부처지 우리는 본래 부처다 하니까 에이 나도 관센보살이고 나도 문수보살이오 나한테 존경을 표해 이런 소리 하라고 그런 얘기하는게 아니다 이 말이오 그런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서 똥딴지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말고 생각을 어지럽게 하지 말아라 늘 가져나게 일체 변화는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그 성품을 스스로 돌이켜보고 존경심을 표해라 그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거더란 깔 보지 말고 늘 바르게 이끌어서 이익을 줘라 이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 밖의 경계인 모양에 집착하여 오히려 도를 등지고 있다. 부처님 보살 뭐 이런데 매달리면서 도를 등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성품이 본래 여여한 그 근본 실상을 한 생각 돌이켜서 딱 자각하는 순간에 이 마음 이 성품이 저렇게 변했구나. 아 지금 이 모습까지 이르게 됐구나 나를 지금이라도 더 반듯하게, 더 신심으로 불보살에 다가갈 수 있도록 내가 본래 불보살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안 하면은 그렇게 되겠구나 한 생각 돌이키면은 다 여리한 불성을 지닌 불보살인데 쓸데없는 짓을 하고 허망한 욕망에. 사로 잡혀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짓고 살았구나. 그런 줄 알면은 내려놓으면 고마이다이 말이요. 짊어진 것을 또 짊어진 것이 본래 없는데요. 그럼면 그렇게 수용하고 살아라. 뭐 그렇게 어렵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못 알아먹으니까 자꾸 헐떡거린다. 이 말이야. 설명해 주려고 떠들어 잤기는 나도 무섭지만 알아듣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는 건데, 그래도. 아는 사람이 먼저 징검다리 건너갔다고 뒷사람이 혹시나 실수해서 빠질까비 내가 잘났나? 잘 건너고 있나?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지금이 그런 짓이지 뭐 어떤 거요. 그런 줄 알면서도 또 해야 돼요. 그게 왜 나만 건너가고 뒷사람은 안 건너와도 돼? 이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건너와야 되니까. 건너오는 사람이 계속 뒷사람을 건너올 수 있게끔 자기 점검을 깨을리 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줄수 있도록 그렇게 눈을 열어야 된다. 크게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이것도 이제 공부된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 말이 통하지. 공부도 안된 사람한테 얘기하면 말 배워가지고 내가 본래 부처라더라. 내가 또 관생보살도 되고 보현보살도 되고 문수보살도 되고 마음대로 된다더라. 그러면은 귀신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그생각에 버무려져가지고 자기가 관세음보살됐고 보현보살 되고 싶어서 전에 청해무상사라고 헛짓거리하는 사람처럼 된다니까 내가 청해무상사라고 무상사는 뭐요? 부처님이 무상사거든 근데 자기 이름은 이제 청해니까 청해무상사 나도 본래 부처다 이거지 그 말은 뭐 들리지는 않는데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숭배하라고 그따위 소리하고 앉았으니까 그런 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사태무리들이다 그건 마 상대할 이유조차 없다. 그렇게 물리쳐버리는 거 아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논리적 이해에 근거한 어떤 입장을 탁 드러내고 치버리는 거지. 무조건 나하고 안 맞고 기분 나쁘니까 치자. 이래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간지스강의 모래라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래는 모든 불보살과 재석 범천 및 하늘 무리들이 자기를 밟고 지나간다 해도 기뻐하지도 않고 소나 양, 벌레, 개미 등이 자기를 밟고 지나간다 해도 성내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간지스강의 모래 수만큼 많은 천차만별의 세계가 있고 중생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다 성품으로 화연된 것이다. 성품을 여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인 줄을 알아야 된다. 이치로도. 그렇게 하고 실제로 성품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순간에 아, 여기서 비롯된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됐구나. 또 다른 모습도 만들어졌고 그런 줄 알면 집착할 거 없다. 열심히 살자.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자기 만족을 하는 동시에 아 이제는 내가 입제해양이 분명해졌다 성품을 알기 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늘 보고 쓰는 이 성품을 등지고 있었다가 이제 어떤 것을 계기로 성품을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헐떡거렸어야 되겠나 침착하니 자기가 자기를 등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뚜벅뚜벅 빨리 한꺼번에 변하자 이게 아니고 가다 보면 다 만나는 건데 본래 너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냐? 인정합니다. 그럼 됐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세상은 너나가 분명하니까 너나가 둘이 본래 아니었는데 가면 저놈 미친놈인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말을 해야 될 장손지 아닌 장손지 구별을 할수 있어야지 지혜로운 눈을 떴다 이렇게 얘기하지 구별도 못 하고 아무한테나 너도 붙여니까 상벌경 보살이. 일체 모든 중생이 다부처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나도 상불견 보살 정신처럼 당신이 부처입니다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저쪽에 뭐 서울역 앞에 가서 마이크로 말이야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 아니여 그러면서 불신 지옥이라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뭐 같은 말이지 뭐딴거뭐 뭐 있겠나 그렇게 안 해도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또한 간지승아의모래는 포배나 향기를 탐하지도 않으며 똥, 오줌, 냄새나는 더러운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곧 무심한 마음으로서 모든 모양을 떠난 것이다. 그성품이라 하는 그 본래 마음 짜리는 본래 무심이다 이 말이야. 본래 무심이라 하는 말도 어리석은 든모만 무심해서 무심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완성된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늘 평상심이 도다 이 말이야. 말로 하자면은 어떤 평상심을 만들어서 아니면 찾고 구해서 그렇게 정리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을 평상심이라고 안 하고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이 평상심이요. 그게 무심이고. 그게 자기 본래 면목자리고. 그것이 성품의 근원이고. 근데 그런데서 비롯되어진 인연들이 천차만별로 온갖 차별된 경계를 만들었을 뿐이다이 말이오. 그런데 한 생각도 일으키니까 아 불보살이나 내성품이나 벌레들이 아니었구나. 이걸 자각했다. 자각했지만 나의열리 석음이 불보살의 어떤 업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구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늘. 남과 더불어 함께하는 어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이요. 뭔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었으면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마음을 살펴 쓰고 그런 어떤 힘이 정진으로 이어지고 또 정진으로 이어진 모습들이 지혜로서 화연되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의 어떤 참다운 실상을 알고 사는 사람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 헤매는 사람의 어떤 입장은 다르다. 근데 왜 다르냐? 이런 어떤 입장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니까 헤맨다 이 말이에요 자꾸 왜 다릅니까? 성품은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둘이 아이다 하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공부했으면 달라졌어야 되는데 근데 뭐 뭔가가 불편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거 맞습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다가 또 혼나겠다 싶으니까 내가 공부한 거 맞나? 공부 안한 거야? 한 거야? 또 이렇게 계산된다 이 말이요. 그냥 내려놔라. 한번 봤으면 됐지. 또 다른 바다가 있는 게 아니다. 성품이 본래 성품이 그런 줄 알아라. 알았으면은 아 내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쓰고 있구나 하는 사실도 인정해라. 그렇게 하고서 세월 보내라. 꾸준하게 자기 정진하면서 그러면 좋은 인연으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도를 배우는 사람이 그 당장 무심한 상태가 될수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 겁 동안 수행해도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왜 무심을 자꾸 구하니까 또 무심해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요 본래 무심은 자꾸 말고 할 것이 아니다 말이요 따로 찾아야 될 어떤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요 늘 쓰고 살고 있는 이 일을 확인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본래 부처였고 거기에서 보살도 만들어지고 중생도 만들어지고 온갖 차별된 경계 이런 모습들이 다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것이 성품의 화연된 모습이다 이 말이야 하나의 성품 받아다이 말입니다 일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그걸 법성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법성 원룡 무이상 이런 얘기도 했고 화음의 어떤 법계 살림살이에서는 그런 어떤 입장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되면은 이 치료라도 아 그렇구나 실제는 여태까지 흔들렸는데 말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듣고 난 뒤에는 또 헤매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같은 말을 백번 천번 듣더라도 들어나라 듣는 건 나쁜 거 아니다 어떤 세뇌 지키려고 듣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또 시킨다고 당할 사람 어디 있나?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런 건데 옳고 그런 것도 구별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여기 있나 말이요? 다그 까닭을 알고 여기 온 거지. 또 까닭을 아는 사람한테 바른 소리 해줘야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뒤 흔들어놓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나? 그 내가 잘못된 소리를 하면은 견해가 잘못되면은 그 지옥감이지. 지옥가더라도 성품은 가지고 가겠지만 뭐 그런 거요. 그것은 성문 연각 보살의 단계적인 공부의 얽매여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다. 본래 단계가 시설된 것처럼 눈높이에 맞춰서 그림 그려지듯이 살펴진 것이지만 본래는 없다 이 말이야. 성품에 무슨 단계가 있냐? 노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계 아니고 뭡니까? 부처 있고 중생 있고 그 중간에 말이야 성문도 있고 벽지불도 있고. 영각성도 있고 보살성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몽땅 성품을 여의지 않았다. 거기에 무슨 단계가 있냐? 성품만 보면 됐지. 이 얘기 한 거요. 성품을 여의고 자꾸 모양을 보니까 단계를 만들어 낸다 이 말이야. 불, 보살. 이렇게 하니까 그게 벌써 단계가 벌어진 건데 단계 없다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지만 부처님이 가진 성품이나 보살이 가진 성품이나 중생이 가진 성품이나 둘이 없다. 그 입장에 무슨 단계가 있냐. 허망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얘기 한 거요. 그 성품의 원력무해한그 실상을 자극했을 것 같으면 허망한데 떨어지지 말아라, 다시는. 그런 줄 알고 믿음을 내고 끝없이 원력으로 거듭나라. 그것이 공덕이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궁의 공을 쓴다. 이렇게 얘기 한 거죠. 그러나 이 마음을 증득하는 데는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 그것을 확철되고 해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웃음> 생각이 차별을 만드니까 또 잊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도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님들도 계시고 나는 어리석고 근데 내가 성품을 깨달았다고 해서 부처랑 조금 도 다름이 없다가 하니까 어떻게 내가 다름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몸뚱아리에 집착한 소리고 실상자리를 놓고 봤을 적에는 조금도 차별 없이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믿었냐? 예, 믿습니다 그거. 그럼 됐다. 그걸 믿으라 겠지. 네 몸뚱아리 허망하고 그 믿으라 가드나 그런 게 아니다 말이요. 뭘 믿으라 하는지를 알아야지. 믿어야 될걸 믿지 않고 말이야. 쓸데없는 걸 믿으면서 정신나간 짓을 하니까 그게 마구니가 되고 귀신한테 홀리는 거지. 딴게뭐있단 말이야. 공부한 사람도 넉락한짓 하니까 늘 살림살이가 구차스러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벚거량 문답하고 하는 데서 하나하나 걸리는 거 아니야. 딱 알면 성품만 논할 뿐이지 딴 것은 얘기 안 했는데 성품만 갖고 얘기해라 이 말이야. 차별된 경계를 얘기하든지 말든지 근본을 찔르면 고마이지 자꾸 만들어진 경계에 생각이 끄달리니까 황당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야. 머뭇거리고. 정신 나간 소리하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딱 알았으면은 긴장할 거뭐 있어. 내가 가지고 지니고 있는 성품만 얘기하면 고마워지. 근데 그런 말을 못 한단 말이오. 삥 돌려서 얘기하니까. <웃음> 그건 뭐 말이지. 물 속에서 불이 난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런단 말이오. 어떤 사람은 이 법문을 듣는 즉시 한 생각에 무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에 이르러서 무심이 되기도 하며 한 방에 그냥 되는 사람도 있고 다 거쳐서 되는 사람도 있고 차별이 또 있다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참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굉장히 귀한 찾기 어려운 그런 입장일 수 있지만 거짓말 보편적인 입장은 다 단계를 거쳐서 올라갈 뿐이다. 어떤 사람은 십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심을 얻기도 한다. 그러므로 더디거나 빠르거나 무심을 얻으면 그만이지 거기에 더 닦고 중독할 것이 없으며 참으로 얻었다 할 것도 없다. 본래 무심인 자리를 확연히 깨달으면 은 성품 본거지. 무슨 또 다른 성품이 있다고 자꾸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된다고 만들려고 하느냐. 정신 나간 짓 하지 말고 또 다른 그림자 만들지 마라. 있는 그림자도 다 수용 못했는데 없는 그림자 또 만들어 와가지고 무슨 정신 넉넉한 지달려고 그렇게 하느냐? 내려놔라고 마.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럼 뭘 내려놔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라. 이 얘기 한까닭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거 모르면 또그 말에 또 떨어져가지고 왜 저런 소리 하지? 저 말이 또 무슨 뜻이지? 자꾸 구하고 헤아리니까 또 다른 그림자 만드는 것을 자기는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넉넉한 짓 하는 거지. 그러나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는 것이니 당장 한 생각에 깨친 것과 십지를 거쳐 깨친 것이 효용에 있어서는 꼭 마찬가지여서 다시 더 깊고 얕의 차이가 없다.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올라간거나 한방에 올라간거나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무심자리에 있어서는. 근데 그래도 방편지가 열리기 위해서는 단계단계 단계 거쳐 올라간 것들이 방편이 수승한 가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10년씩 다 애쓴 사람 따라 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번에 알면 고마야지. 두번세 번에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알은 것은 얕은 데 머물 수밖에 없고 지금 다시 한번 깨닫고 보니까 깊은 데 들어갔습니다. 야허망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건 깊고 얕음이 아니다. 알고 모르고지. 근데 그거 모른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줘도 바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도 생각이 자기 생각에 머물 수 밖에 없으니까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진의를 파악을 못하고 지 생각에만 머물러가지고 상대방을 잣대로 재니까 지 잣대가 정확한 근거를 가진 건줄 알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가 하고 치기만 하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야 저거 참 무서운 짓거리 하는구나. 저렇게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이 저지례를 하고 돌아다니다니. 진실을 외면하고 있구나. 공부 헛했다. 이래 된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참에 올라갔다고 해서 십신, 십해양 십지를 거쳐간 그런 입장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말이여. 그거 다 수용하지. 참 수고했다. 무심자리에서 만나면 고마이니까. 거기에 개합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눈 열었을 것 같으면 또 다른 모습이 없음을 알았는데 뭘 가지고 또 허망한 소리 하냐 이 말이야 말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긴 세월 동안 헛되이 괴로움을 받을 뿐이다 알면 됐지 이게 성품인 줄 알면 근데 모르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래 뭐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더 있나 선악을 짓는 것은 모두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인데 모양에 집착하여 선악을 짓게 되면 허망하게 윤회의 수그러움을 받게 된다. 나다 너다 하는 어떤 입장이 표명 됐으니까 분별심이 안 만들어질 수 없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부처님 법이 있기 이 전에는 도대체 뭐가 뭔지 추정을 해도 그 규명이 안 됐거든. 그 세상에 그래도 부처님이 출연하셔서 그것을 다 깨달아서 해 맞춰버렸거든. 그리고 뒷사람들한테 깨닫기를 권하고 또 어둡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서 속지 말아라고. 다 뜻을 혼출하게 드러냈다 하는 것들이 황벽수님 얘기요. 이게 조사선돌입니다. 한 방에 그냥 터트려가지고 십신, 십진이 뭐 이런 걸 빌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날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한 생각 돌이켜서 탁 보는 순간에 됐지. 네가 뭐 하려 보살 되고 싶고 부처 되고 싶고 자꾸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니까 허망한 그림자를 또 만드는 거요. 본래 그림자가 없는 줄 알면 됐지. 그 그걸 네가 네 스스로를 보고 인정해라. 그렇게 하고 만족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진하고 그래야지 그것이 공덕이 쌓여지고 원력으로 화하고 힘이 생겨가지고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어떤 입장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해줘도 아이고 아직 나는 멀었습니다. 둔하고 부족하고 맞지 누가 달라고 똑똑한 사람이 있나 50보 100보지 그렇지만 알고 모르고는 분명한 일이다 이 말이야. 아주 어리석다 하더라도 알면 된다. 주리반테카라도 알았으니까 육조단경은 무지몽매한 사람이었잖아. 타고날 적에는 똑똑한 자질을 가지고 나와서 빼어난 머리를 가지고 썼는지는 몰라도 금강경 듣기 전에는 나무꾼인데 뭐요. 근데 인연따라 금강경 듣는 순간에 한 생각 돌이켰으니까 그래도 완벽한 어떤 인연은 없었다. 점검을 못 받았으니까. 자기 혼자 이거다 하는 어떤 생각은 가졌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큰 뜻을 살피야지 작은 데안 머물지 안 그러면 확딱 뒤집어질 수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불조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점검을 받을 적에 다시는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 의연함을 지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품이다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또 다른 성품이 없는 줄 확인했으면 고마이다. 근데 그걸 못 알아먹고 지가 늘 알면서도 뒤집고 앉았네. 그러니까 스스로 살피지 못하니까 그걸 난대로도 가겠나.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겠나. 내일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러므로 그 무엇도 한마디 말에 본래의 법을 문득 스스로 깨닫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방편을 제시해서 소련이 성품을 보게끔 길눈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뭘 더해야 될까요? 그래 더 해야지. 아직 멀었으니까. 그러면 좀 안심이 된단 말이야. 그게 다 됐다 하면 안심이 안돼 불안해가지고. 뭐가 다 됐는데요? 이런다고 이 바보 멍청이들이 뭘 놓고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말을 하는지 그 까닭을 못 알아먹으니까 꼭 부처가 돼야 된다 이 생각만 머릿속에 다꽉각인시켜놨으니까 우리는 부처도 못 만났고 보살도 못 만났고 늘 관센 보살을 염하다가 부처님 만나가지고 뭔가 반짝하는 경계를 보긴 봤는데 이게 다된 겁니까? 지금도 또 관센 보살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던 사경마저 할까요? 뭘 할까요 도대체? 알아서 해라고 막. 그래도 해야 될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뭘해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숨잘 쉬고 밥잘 먹고 똥잘 싸고 그저 열심히 살면 됐지. 그러니까, 아이 그 너무 심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일러 주십시오. 요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은 스님 시켜 주는 대로 우리가 꼭 딱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참 그걸 어떻게 해야 되노? 그렇지만 내가 잘못하면 또 내가 다 버려놓는 수가 생겨. 에? 야 스님 말 듣고 또 이렇게 했다가 우리는 꼴탕 먹었습니다. 또 이러면 또 어떡할 거야 내가 꼴탕 먹이려고 한게 아닌데 지가 꼴탕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분별한 그 결과가 어리석어진 건데 그러니까 도반 잘 만나라 선지식 만나서 법문 자꾸 듣고 확인해라 내 스스로를 살펴라 조고 각하해라 하는 말이 친절한 말이요 늘 발밑에 살펴라 이런 얘기들 말이야 그러므로 그 무엇도 한마디 말해 본래의 법을 문득 스스로 깨닫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법 그대로가 마음이어서 마음밖에는 아무 법도 없으며 이 마음 그대로가 법이어서 법밖에는 어떠한 마음도 없다. 그런데 마음 그 자체는 또한 마음이라고 할 것도 무심이라할 것도 없다. 뭐라고 이름 붙이고 설명하고 뭐저 이렇게 얘기해야 될 어떤 입장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걸 또 배운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확인한 사람은 막 의연하게 수용해라.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잠자고, 때 되면 오줌 싸고, 뭐 이런 거지. 딴거뭐 있냐? 그게 몸뚱아리는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또 세상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라. 일하지 말아라 카드나. 그래요? 공부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야 열심히 일하는 게 공부 잘하는 거야. 화음경에서 못 봤어. 백정도 말이야. 소 잡는 일을 죽자 사자 하면서 공부하는 거. 그럼 살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살생하는 업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살생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도리어 너떠로 살생했다 할 기다. 본인은 마, 소를 하루에 열 마리 죽였는지는 몰라도 한 번도 죽인 적 없다 하면 니네 오도 갈래. 거짓말 한다 갈래. 진짜라 갈래. 그게 참 묘한 거다, 이 말이오. 말로 내가 하락하니까. 그 어떻게 얘기 다못 해. 그런 경지에 들어간 사람하고 거래를 터야지 얘기가 스스로 몹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나는 맨날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그럼 우스운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쉽지 않다 이 말이요. 드러내기도 어렵고 안 드러내기도 어렵고 모두 갈 거요. 그렇지만 알든 모르든 관계 없이 인연이 닿았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입장을 거기까지 드러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알아먹었냐 이 말이 오늘. 아이고 참 전신법이 좋긴 좋네요. 그렇지만 아직 멀었어. 다만 묵묵히 개합할따릅이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없앤다면 마음이 도리어 있게 된다. 없애려고 하니까 본래 있는데 뭘또 없애고 만들고 할게 있냐 이 말이야.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그런 거다. 그렇지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또 다른 것이어서 마음을 안 쓰면은 공부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마음 일으키지 말아야 된답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는 줄 알면은 일으켜봐라고 마. 일으키지 말라면요 마음은 본래 안 일어나지. 그 까닭을 아니까. 그렇지만 근데 생각을 그럼 없애야지 무심되는 거 아닙니까? 너 무심 잘못 알고 있다. 그건 외도가 생각하는 무심이고. 바른 눈을 뜬 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무심을 소화 안 한다. 열심히 일해. 다만 묵묵히 개합할 따름이다. 모든 사유와 이론이 끊어졌으므로 말하기를 언어의 길이 끊기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개합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언어의 길이 끊기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졌다. 도대체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해야 될는지 그 근거를 찾으길래야 찾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다 드러났는데 뭘 자꾸 말고할까요이 마음이 본래 청정한 부처인데 사람마다 모두 그것을 지녔으면 끔틀거리는 벌레까지도 불보살과 한 몸으로 다룰 것이 없다. 다만 망상 분별 때문에 각가지 업과를 지을 뿐이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면은 아, 이 마음을 마음이라 했구나. 그렇지만 차별된 업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뒤집어 쓰고 나왔구나. 그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부처님 덕분에 그런 사실도 알았다. 참 믿음을 더 크게 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그런 데서 비롯된 거다 이 말이야. 먼저 앞서간 사람이 없었으면 뒤에 오는 우리가 어떻게 그 까닥을 알았겠나. 참,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까닥을 알게 됐지. 또 조사들이 이어서 내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또 어떻게 알수 있었겠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다. 늘 그런 어떤 입장에서 조상 우애라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부모도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되어진 거요,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돌상놈 되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넉넉한 짓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불성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똑같이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른 것이 뭐냐? 업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럼 업 따라서 마음을 쓸줄 알아야지.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인간답게 잘 사용하고 참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그 도리를 알고 살아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세속법도 만들어 놓고 출세간법도 만들어 놓고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다 망라해 가지고 몽땅, 몽땅 거리가지고한 덩어리로 내던지는 그런 어떤 솜찌까지 선보인 거아니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수공할 수 있는 믿음을 낼것 같으면은 따로 찾고 구할 것이 아니다. 그냥 늘 그런 줄 알고 오늘도 때 됐으니까 공양 열심히 잘하십시오.